아아아 왜왜 감도 어떤지 그거? 맞아. 그것 통해서 해야 돼. 오케이 오케이. 음. 여기서 다른 건손안 대도 되고 음. 그 볼륨만, 더하기 빼기만 하면. 음, 오케이 오케이 알았지? 오케이. 아아 음. 아, 아. 왜 왜? 감도 어떤지. 계속 송신하겠음. 하고 있습니까 저, 저 기름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다시 좀 금리자 아 네네네네네 2 네. 0트로 밖에 안 들어가요? 네 원래 금액으로 그냥 끌게 네네네네 투명을 쓰지면 이거를 써요 여기서 아마 출렁출렁 되는게 보인다던데 안보이나안 안 보여요? 투명을 써야지 보이지 고 2 뭐, 예? 아, 감사합니다 아니, 잠깐만 좀더아 예. 어, 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또, 그그는이 야, 닭이 네왔 습니다. 어... 감사 합니다. 아, 비싸다. 어. 그냥 스페이스 봐. 그럼 양고기 대신 이거. 그래? 또. 햅주는. 네, 많이? 아니야 아니 짠 걸로 해놨잖아그거 4,400원 개 그러면? 기름 싼 걸로 큰 기름 네, 네. 베리무치 슬라나 노시슬라나 Smart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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e o 있는 거 좋아 없는 거 좋아 크게 부스야 김치 맛을느끼는게 좋아 너무... 아니면 그냥 명간식 그냥 아무튼 맛있게 조금 남아야 되는데 전비가 없기 때문에 젓가락 너무젓가락 줄게 맛있어 응. 아무거나 딱한개 나오겠다 이거 기름을 낳는 것 같은데? 아어 듬뿍듬뿍. 오, 냄새 좋아. 우리들 안 닦고 아니 아니 조금만 더 잊자. 야 <웃음> 옆에... 조금만 더있자파할수잘할수 있는데. 잘할수 있는데. 아니 아니 아니. 안돼. 나를 못 믿어? 아믿습니다 연장 이거 뭐 이런 거 쓰던가. 아 젓가락 하나 더 줘. 아 그런 거 없거든. 이이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. 그럼 이렇게, 이렇게. 도자. 아, 나 어땠어, 어땠어, 어땠어. 아, 그거 좋아, 좋아. 이, 이 나, 야, 가시, c 어 시, come, 시, come, 시, c 시, 시, 큼 시, 큼 o m 돼. 시, 돼 o m e 시, 돼 시, 시, 시, 시, 내리면나 이제... 이 정도 큰게딱 좋은 거 이거 계속 밖에다 피울 거지. 난 상관없어. 안 돼. 저거, 저기서 기름 좀 음. 저... 저기서 기름이 빼다저 안에가 전혀 없어. 아니, 아니면 저거 다뺀 다음에 옮겨 놓을 걸. 그래도 되고. 우와... 그래. 좋아. 어려서도 나은데. 잘하는구나. 어려서도 나은데. 야! 기름, 기름, 기름 오 마이 갓 아니지? 물에다 먼저 넣으면 안 되잖아 왜? 불찮아 불을 주면 돼아 그래? 그럼, 그럼 그럼어 그럼 너 그럼 이게 육구가이게또 이게 꼬두기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. 그럼 다시 끄면 돼. 네, 그래. 꼬두기 좋아하는 애들 있고, 또 말랑이 좋아하는 애들 있고. 음, 그러면 한 개는 좀 나중에 할까? 저그 권선생 안 좋아할 수 있잖아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니야 그냥 넣어, 그냥 다. 우리, 우리는 다커진 어? 거다. 그냥 그냥 넣으면 되고. 그래? 네? 응. 저 길쭉이 꽂을까? 그냥 넣어. 길쭉. 귀중이 꽂는게 나아질 것같은데 잠깐만 나와주시고, 쓰레기로 주시고, 여기 좀그 그거 는 조금 있다. 저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여기, 어어지 아, 이거 먹는 사람 대박인데? 빨리 꽂아주겠어. 어, 아, 나이스, 그. 아, 좋아, 좋아, 좋아, 좋아, 좋아. 손 조심, 손 조심.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물을 보려